안녕하세요. 김비서입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호텔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냥 호텔 리뷰가 아니라 130만원짜리 방에 17만원에 다녀온 후기입니다. 리뷰뿐만 아니라 예약 경로도 설명해드릴테니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유튜브를 제작할지 말지 고민하던 시기에 다녀온 호텔이라 영상 및 사진을 많이 찍지 않아서 아쉽네요. 리뷰를 할 호텔은 가장 최근 다녀온 호텔인 JW 메리어트 뿌구옥입니다 공항에서 호텔까지는 약 20에서 30만 동 정도의 택시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당 호텔은 대학교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리조트 단지로 각 건물 동마다 대학 학부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내부 인테리어 및 책상 또한 상의합니다. 호텔에 들어가면 바로 보실 수 있는 로비입니다. 해당 호텔은 체크인 카운터에서 체크인을 진행하지 않고 보시는 로비 내 수많은 테이블 중한 곳에서 직원과 1대1로 웰컴드링크를 마시며 체크인이 진행됩니다. 체크인 시에 리조트 내에서 사용할 금액을 디파짓 형식으로 선결제하시면 추가 금액을 받으실 수 있으니 화면 참고 바랍니다. 체크인을 진행한 후에 버기카를 타고 룸으로 이동합니다. 제가 투숙한 건물은 파인아트 대학의 털키오스 스위트룸입니다. 들어가자마자 우측에 보면 이렇게 게스트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입니다. 창문이 모두 닫혀있는 상태지만 모두 열리는 창문입니다. 그리고 침실입니다. 층고가 상당히 높습니다. 화장실이고요 샤워기가 두개가 있고 세면대 역시 양쪽에 한개씩 두개가 있습니다. 발코니로 나가보겠습니다. 발코니가 거의 비즈니스 호텔의 일반 룸 크기 정도 되네요. 제가 찍은 영상이 허접해서 공식 홈페이지 상의 사진과 조식당도 쪼,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플래티늄 회원 혜택으로 조식당에서 조식을 무료로 먹었지만, 현재는 플래티늄 회원에게 50% 할인해 준다고 합니다. 돈 주고 그냥 먹으면 무려 78만 동 정도라고 그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이 방이 얼마인지 먼저 확인해보시면 오늘로 딱두달뒤 가격인 11월 12일 월요일을 기준으로 약 3,150만 동입니다. 그럼 해당 리조트의 일반 방이 얼마인지 살펴보면 가장 저렴한 방 멤버 특별 가격 기준으로 약 930만 동입니다. 어? 17만원에 예약했다면서 이건 어떻게 예약하신 거죠? 그것은 바로 포인트 예약입니다. 해당 호텔은 메리어트 회원에게 포인트 예약의 성지라고 불리던 호텔인데요. 지금은 아쉽게 합병 이후 메리어트 3만 5천 포인트가 필요하지만 올해 초까지만 해도 2만 5천 포인트로 예약이 가능했습니다. 포인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각각의 체인 호텔에서는 투숙시에 포인트를 지급하는데요 이러한 포인트는 엄청나게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호텔 예약입니다 개인적인 기준으로 메리어트 1포인트를 약 7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숙박으로 쌓인 포인트도 많았지만 3포 적금이라는 것을 통해서 매달 포인트를 구매해왔기도 했고 합병 직전에 SPG 프로모션으로 포인트를 대량 구매해오기도 했습니다. 합병 이후 포인트를 싸게 파는 프로모션을 또 진행할지 혹은 다시 메리어트 포인트를 돈을 주고 사는 경로가 생겨날지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프로모션은 항상 돌고 또 돕니다. 주시하시고 기다려주시면 제가 프로모션이 뜰 때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여튼 저는 이렇게 박당 25,000포인트의 일반 룸을 예약해서 투숙하고 온 것이고요. 넓은 스위트룸으로 무상 업그레이드 된 것은 제가 플래티늄 회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말씀 드리면 체인 호텔의 멤버 혜택 및 시스템에 대해서 약간의 시간 투자만 해주시면 저처럼 다른 사람보다 더 적은 돈을 주고 투숙하고도 훨씬 넓은 방에서 투숙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저의 리뷰 및 간단한 강의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김비서였습니다.